오늘은 핸드폰을 해볼건데요 다리미도 드디어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동안 녹음했던게 너무 마음에 안들었거든요 다리미는 보야 핀마이크를 샀는데요 엄청 저렴한데 고급스러운 파우치까지 들어있어요 설명서를 대충 봐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동그란 배터리는 파워팩을 열어 끼우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시에는 끄고 카메라, 캠프코 레코더 사용시에는 켜주세요. 이제 폼 타입으로 된 윈드 스크린을 씌워줍니다. 이우다가 찢어질까봐 조마조마 했네요. <웃음> 이핀마이트 케이블 길이는 최대 6 m 입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꽂고 녹음을 해볼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다양한 입으로 가득 찬미 다림이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다임입니다 자, 오늘은 핸드폰을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자 오늘은 핸드폰을 해볼건데요. 지금 듣고 계신 다름이 목소리도 보야 핀 마이크로 녹음한 겁니다. 괜찮죠? 아직 마이크가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만간 이 마이크로 남편 노래를 녹음해볼게요. 기대해주세요.